불냉면 먹어볼까 매운 거잘 먹는 사람도 힘들대 하지만 난 엽떡 매운맛도 잘 먹어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화장실에서 울었다 김 기본 양념장은 진짜 그냥 부담 없이 살짝 매콤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양념장입니다. 그러면 여기다가 매운 양념장을 한번 요 정도 많이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<웃음> 왜 자꾸 침이 막 여기서 뭐 폭발하고 있죠 안에서? 몸이 감지했나봐요 이거 먹으면 좀 큰일 날것 같다 이런 걸 감지했나봐요 맞죠 미친 것 같은데? 잠깐만 아, 어... 잘 안보이시겠지만 이런 비주얼입니다 비벼 보겠습니다 양념이 부족한가? 미쳤다 진짜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어우 쓴데요? 왜 쓰지? <웃음> 야 이거는 아왜 어, 이렇게 어야 빨리 먹자 <웃음> 만두 와 만두 맛있다 아니 진짜 매운데 맛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막 엽떡 같은 경우에는 어! 너무 매워! 아 근데 계속 먹게 되는데, 얘는 그냥, 와, 이건 좀 너무 매운데? 쓰다니까요, 지금? 왜 쓰지? 육수를 좀 넣어야 되나? 와, 이거 뭘로 만든 거야? 고춧가루. 베트남 70, 중국산 30. 그니까 러 이게, <웃음> 지금 그, 뭐냐, 그 하바, 하바네로? 이거 싹 갈아, 갈아 넣은 액기스잖아요. 음. 어, 근데 이제 좀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. 오늘은. <웃음> 와, 여러분, 절대 이거 드시다가 아이스크림 드시지 마세요, 저 지금. <웃음> 입이 따가워서 좋을 것 같아요. 육수를. 비빔냉면에 육수를 부어서 많이 먹잖아요. 근데 저는 생각의 발상, 발상의 전환을 해서 비빔냉면을 육수에 말아먹겠습니다. 천재 아니야? 으음~! 소바 먹듯이. 아 이렇게 하니까 좀더네아 근데 여러분들은 <웃음> 송주 블랙면 드시면. 적당히 매운 거 좋아하시면 그냥 한 (1대1이나) 아니면 일반 양념장 2에다가 요거 1요 정도가 딱 적당히 드실 수 있는 맛인 것 같고 얘가 많아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써요 근데 비빔면 쓴맛 먹으려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고춧가루의 그 쓴맛이 되게 강하게 느껴져서 매운 건 둘째치고 맛이... 막 그렇게 막... 매운 걸 감수하면서까지 계속 먹게 만드는 흡입력은 아닙니다 약간... 극기체험 같은 <웃음> 아, 물냉 되게 맛있네 물냉 많이 드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